면 이제 여기서 딱다 집합해가지고 병사들 아침 조회하고 이제 명령하자 하고 그런거죠 똑같은 거네? 똑같은 총이네? 오 도대용 그냥 사람이 쏘는 거구나 이거 쏘면은 유도탄이네 대공 유도탄인데 이제 대공이니까 하늘 비행기를 상대로 하는 거지 저 잠수함을... 잠수함만 쏠수 있는 게아니야 그냥 배도 쏠수 있지 않아? 어래 가능하지 여기다 그냥 쏘는 거구나 여기 여기 위에서 보면 더잘 보이지? 근데, 어래가 이렇게, 이렇가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어 들어,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떻게 나가냐, 총알이? 이게 이렇게, 이게이이이게이게이렇이 이렇게, 이이게이게이렇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이렇이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게이렇이야 이렇게, 이이렇이게이이 대한미사일이네. 응, 대한미사일이니까 이제 백, 백 격침시키는데 쓰는 용도 어. 전래, 저, 저, 돌아, 와, 존나 크구나. 존나 크네. 일단은 이것보다 훨씬 커 이제이명구명포트 구명, 구명포트? 이거 이제 딱 끊어가지고 바다에 던지면 딱터지는거야 이거 안에 들어있거든? 어... 이 노란거 보이지? 음. 이거 25인용인데 <웃음> 이거 이제 하면 딱 이제 음. 바다에서 딱터지는거지 어? 얘는 포 한포 다른 한 포네 이게 이제 치, 76mm 한포 이게 더.. 이게 제일 큰 거냐? 이건 존나 강력한 거지 야. 일로 일로 이제 포탄이 장전되는 거지 사람.. 사람은 못 들어.. 사람은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이건사람이 쏘는 게 아니고 조종으로 하는 거. 6 m m g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거 이거? 이1 이거? 이거? 이거? 8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오~~ 이건 뭐냐? 야.. 이 M60이고 람보, 이게 M60이야? 람보 있지 람보 어. 빠 올라가~~ 야, M60 이게 이제 불, 불 있지, 불. 그래, 그래. 불로 이렇게 신호를 주는 거야. 음. 뭐 월북하는 새끼들이나 뭐... 음. 이게 세계 어디를 가든 이 깃발이나 배에 막 깃발 달려있잖아. 어. 깃발이나 이런 걸로 음. 표시를 서로 하는 거지, 의사소통 이거 마다 똑같은 거네? 속도 올리고 우리가 망원경 보고 지도 보고 아 어, 여기가 같은 데잖아 이렇게 보고 가는 아, 건가 네. 레이더저고 진짜인가? 네. 나 이렇게 레이더 돌아가는 거 처음 봐 여기 이제 적적 함이 뜨잖아 음. 적기나 그럼 그냥 점으로 나타나 음. 그래서 어떤 레이더는 새랑 구별하기가 힘들지 음. 비행기인지 새인지 안에는 뭐 이걸로 돌리라고? 응 이거 네? 돌리면 아마 밑에 빠른 조치를 안해놨으면 그 스크류가 돌아갈 거예요 방향으로 이럴봐 응. 아침마니야 이거? 끝날봐요 이름 뭐야? 지도 보는도 잡혔다고 이제 오오 그럼... 여기 1층에 그쭉 존나 배가 크네 네 점. 네 점. 아 방이 존나 많네 여기 안에. 응. 저 대형 소화기로. 여기 이마장실 통신실. 아, 어, 이게 밥 먹는 데야? 밥 먹는 데네? 오. 이게 아까 거기 우리, 저기 막참수리이그 어. 막, 이런 공간이 있었잖아. 응. 그런 게 있나? 아. 어. 아 내가 엄청 크네. 유현아! 유아방어실 아빠 들고 대 빨리 응. 응. 밑에도 하나 가 응. 빨리 끝나요 오, 는데 오, 이다 찾았다. 여기 다 이게 방마다 있는 거야. 저기 사경이 쓰는 거, 작정관, 여기 후술장. 바로, 바로, 바로 옆방이네. 기관장실 근데 여기가 이거 약고7 <웃음> 1호못 <웃음> 들어가냐 여기는? 어못들그니가짝퉁이거든거딱 그러니까 봐도 도색이 짝퉁 도색이야 <웃음> 다 왔냐? <웃음> 밑으로 밑에 하나 더 있어. <웃음> <밑에. 웃음> <웃음> <너 어디서> 야와씨 <알지? 웃음> <웃음> 잠다잠다잠이제짬서를쓰는수짬 잠시 잠시 잠시 잠 잠시 잠시 잠시 잠시 잠시 잠시 잠시 잠시 잠시 시시시 잠시 잠시 잠시 잠시 시 잠시 잠시 잠시 잠시 잠시 잠시 잠시 잠 잠시 잠시 뭐... <웃음> <웃음> 만드냐 <웃음> 만들어서 뭐 하겠지? <하기> <웃음> 되지도 않는데... 삼천원 냈잖아, 이거. 짬쥐방이 침대 잘 찍었네. 사람들 침대 궁금한다고. 자기 방. 근데... 짬쥐방. 그렇게 크게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짬쥐들이 이렇게 좀 나아준네. 불쌍하다. 우리 침대라도 있는 게 어디냐? 저거 쌍먉, 탄냐 어. 와, 씨발. 여기 크다고? 씨발, 하나 전용 존나 전용 크네? 여군 씨발, 하발 여군 씨발, 어, 여군 여군 여군 숙소는 또이 야, 이, 이것도 이 정도인데 항공모함 맞지? 한번 항공, <웃음> 미국 애들은 항공모함에서 막 농구 경기 하고 그러잖아, 가그 갑판에서. 그러냐? 몰라. 존나 큰거 보네. 비교 안 되지 이런 거.